쫓차가 쫓차가 쫓차가 쫓차가 쫓차가 쫓차가 쫓차가 쫓차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이치 a 얘기님 왜쫓 a 야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QualYi doktor> <boarding> 여기 어, 네 있다. 지금 올라간다. 아, 아빠. 어여여여여여여여기여여다 아빠.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또발여여여여 되는 여저여 뒤에 가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아바타블락 뭐야 아빠 어딨어? 어.. 안될거에요 여깄다 여기 여깄다 여기 여기서 소리 내는 것 같은데?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건너편에 있다 요기 네 건너편에 있죠 아 어, 어, 아빠 여기. 아빠! 여기 나만의 장소구나 왜왜 어. 우리 엄마 없어? 엄마 없어 왜 우리 엄마 없어? 왜 그랬어? 나남편것도 나 안했어 난 죄가 없다. 왜 살인을 해서 긴까, 우리 긴까. 같이 왔어, 우리 아빠는 엄마가 없어. 저기 유라이라는 없어. 분을 알 거야. 여기 너희 거야. 엄마 그린 애플이야. 개소리야? 왜 너희, 너희 엄마, 엄마 그린 애플이야? 나딸내미 있어. 나난 딸내비 따로 있다고. 아빠가 또 늘었네. 아니야. 그 엄마 아네. 난 엄마 아네. 아니야 엄마야? 이분이야 이분이 야 판다 이분이야. 자웅동체 아니었어? 자웅동체 자웅동체야 자웅동체던데 어. 나름... 개구리야 개구리야 유라 인내 개구리야 개구리야 개구리 네. 우리 아빠 주인이잖아요 개구리는 자, 자기 멋대로 숨겨야 되는 엄마는 수 있다 어디 있어요? 하던데. 판다 자웅동체야 <웃음> <웃음> 아빠임이? 판다는 아빠, 아빠 아빠 그 살면서 여 친을 못 사겨봐가지고, 엄마가 없대. 그래서자웅통치가된 자홍통치 거구나. 그래서 앞, 데뷔러 그리고 데뷔러 아빠, 그거 아빠 탈출했는데? 데뷔러. 탈주해 데뷔러. 있는. 정말 맛있어요? 네. 아, 우리 배우 정말 이쁜이 너무 맛있다잖아. 이쁜이 먹을만 하잖아. 맞아, 맞아. 그래도 우리는 응, 되도록 인간형이지만 여기는 완전한 동물형이잖아. 나는 반이고. 난수인이고 너는 동물이야. 판단은 인간이고. 그러니 너는, 너 동물이 더 맛있을 거야. 우리. 어, 유력에 그, 이거 인간이었네. 인간이었네. 이 캐릭터 두 명이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렇게 우리 배우, 어? 이쁜이는 지금 레시계 들어가서 공략 공략 하고 있나 보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여러 번 잡아먹힌 자. 것도 모르고. 아전 어, 맛없어요. 뭐, 뭐, 먹는 거야? 역시. 맛있나? 맛있어요? 어? 담배 어, 피는데? 어? 어?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마, 마, 맛있다는데? 나 그렇게 맛있는 건가? 왜... 매 탐방을 가볼까? 아니면 아니. 가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매요왜 탐방 다녀오겠습니다. 레연나 어, 나중에... 가오나씨 먹을까? 먹을 <웃음> 수 <웃음> 있겠어? 아, 근데 맛없을 것 같아. 오해도 네가 먹히는데, 우리 이쁜이 맛있게 먹히는데... 어떡해요? <웃음> <웃음> <웃음> Damn, nigga, you gay? Come on, b r o I'm not gay. <laughs> Dude, I'm you pulled <laughs> through, bro. You you you came out the fruit basket, my nigga. <laughs> I'm not gay. <laughs> bro, you slight <laughs> gay, bro. Like, <laughs> yo, I I on, think that g a t e swings yeah. the other way, uh, brother. And I love that color. Very cool. Wow. Okay? Bro, l like, I'm k e i seeing okay? two white chads, <laughs> bro, bro, like, they just, like, <laughs> muscle up, <laughs> bro, like, no <laughs> <those> facts, bro. <laughs> What the fuck? Oh my god, do you have no? God damn. And that's so funny. I'm sorry, bro. <laughs> nah, no, you good, brother. I'm g o n n a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n o go. 뱁새, 이혼종 뱁새 를 소개한다면? 이혼종 뱁새 를 소개한다면 은 평범한 뱁새 를 여러 개로 이어붙여서 아바타를 만든, 내가 만든거 아니야 월드아바타야 혹시 장기 여기 뭐있어요 능... 이제 시포트나 이런건 또는 이제 이펙트 얜, 얘는 없을거야 본적이 없어 그렇구만